오.. 오 어? 아.. 뭐 찍지? 어? 이거 뭐야? 우와.. 술 마신다.. 맥주 아니야? 노란색.. 무슨 맛일까? 방에도 아무도 없고 아빠가 여기 어디다 둔거 같은데 거뭐 찾아? 어? 어? 어그뭘 찾아? 어그 딸기우유 거거 여기 어디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여기 이거. 기거 이거. 그거 이거. 응? 어? 사놓고 안 먹으니까 유통기한 지나지 않아. 아, 어, 알겠어. 먹어야지. 딸기우유. 아, 아. 아, 엄청 깜짝 놀랐네. 엄청 큰 죄를 짓는 기분이야. 아, 근데. 오! 나 어디 있는지 생각났다. <웃음> 어 이거 술인데 오. 오. 술 찾았어! 다 뭐야? 이거 술 아니잖아? 까다리 액젓이잖아. 여기 왜 있어 이게? 아, 오케이. 아. 이대로 술 먹기는 포기하는 건가? 아! 엄청 궁금한데 엄청 맛있게 먹잖아, 이 사람들. 와, 엄청 종량한 음료수 같아. 엄청 시원할 것 같고, 엄청 탄산이 들어있을 것같아 얼마나 맛있으면 음식점들마다 술을 팔고,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냐고. 나도 궁금하다고! 안 되겠다. 다시 찾아봐야지. 여기 어디 있었던 걸 내가 본것 같아 야 빅키야 아 맛있게 먹네 저기 그 김치냉장고 가서 그 초록색 야채통 있거든? 그것 좀 꺼내와줘 초록색 야채통? 그 타파 있지? 긴 거? 어? 상추 들었어? 아우 다 타네 이거 어, 어 알겠어 <웃음> 어 초록색 야채 통 없는데 엄마 초록색 야채 통 없는데 엄마 초록색 야채 통 없는데 음 여기 분명히 있었어 와 맥주 있다 오, 오! 우와 맥주다 맥주 <웃음>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그게 아니라 아 이게 응술 마셔보고 싶어? 아 그게 아니라 나 이게 나 술인지 몰랐어 진짜 어디서 거짓말을 하니? 진짜 맛있는 콜라 같은 줄 알았어 아우 진짜 일인네 아술 마시기 대 실패 아 거의 다왔는데 진짜 한 입만 딱 먹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때 딱마침 엄마가냐? 어? 오! 어린이 맥주? 이게 뭐야? 우와! 좋아! 어린이 맥주 만들기 시작! 우와! 어린이 맥주 만들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먼저 얼음컵에 와 얼음 하나만 먹었는데 엄청 새콤달콤하고 오케이, 시원하고 오케이. 맛있네. 오 다음은 주시드라 팝을 이렇게 벽쪽으로 흘러내리게 발라줍니다. 오 여기에 다양한 젤리들을 올려줄게요. 먼저 트롤리 젤리. 음 트롤리 젤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오 이색깔도 올려주지. 오 지젤을 올려주고 오 눈젤도 올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 몬스터 음료수를 부어줄 거예요. 근데 나이 노란색 음료수 한번 해봐야지 무슨 맛일까? 어, 오. 오 맛있다. 약간 달달한 바카스 맛? 근데 오 이거 잠이 깨는 맛이야. 엄청 잠이 깨. 오 이거 넣어줄게요. 쭉오 이제 이러면은 완성이 되는 건가 맥주가? 오, 대박. 오, 색깔 왜 이래? 오, 진짜. 오, 저 고품나면서 맥주가 돼? 이렇게 완성했어요. 완성! 오, 드디어 맥주를 먹어보는 건가? 어린이 맥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건배! 무슨 맛이지? 오? 오, 맛있다! 엄청 삭제! <웃음> 오 눈에 젤리 어 이렇게 집어서 띵음 <웃음> <웃음> 음 먹고 한입 먹고 눈이 번쩍 띄는 맛인데 <웃음> <웃음> 아까 찍은 거 너무 웃기고 재밌다 오오 <웃음> 하트 많이 맞겠지 케이 <웃음> 이거 봐봐 어린이 맥주 우 어린이 맥주 어린이 맥주다 우와 신기하지? 뜯어봐봐 우와 이거 우와. 너무 귀엽고 웃기다 이게 진짜 맥주야? 오, 오, 우와 오. 우와 우와 귀여워 우와 맥주컵이다 너 궁금해하는 것 같길래 엄마가 사왔지 <웃음> 우와 짱구 그림 귀엽다 우와 하와이 짱구 하 아, 그거 랜덤이라던데? 좋은거 잘나왔네? 우와 예쁘다 재밌다 이제 어떻게 해 엄마? 응 거기에 차가운 생수를 붓고 오 생수를 붓고 이정도? 그만 그만 거기까지 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가루를 넣어 가루를 넣고 이거 다 넣으면 되겠지? 우와 우와, 거품 난다. 오, 신기해. 헉, 우와. 우와, 거품 나. 우와, 신기하다. 그런 다음에 저어줘. 어, 거품이 엄청, 어, 올라오는데? 이거 저어줘도 되는가? 우와!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됐어. 우와, 신기하다. 저어줍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웃음> 재밌지요? <웃음> 자! 짠 건배해 짠어 재밌다 우맥주같아저 건배 어허허 재밌네 그거 진짜 맥주같네 와 진짜 맥주같다 컵도 이러니까 진짜 맥주같아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밍밍한 사탕가루 그런 맛? 근데 재밌다 어. 웃기다 <웃음> 웃기지? 이제 맥주 안 궁금하지? <웃음> 어나 궁금해 <웃음> 어른데서 마셔볼거야 진짜 맥주라 별로 맛이 없어 어른데서 마셔 너 마시고 실망할걸? 너무 맛없어서? 어린이 맥주 만들고 어린이 맥주 먹기 대성공